h e l 이렇게 말하는 어, 말하는게 너무 불편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어, 제가 최근에 최근에는 아니죠 한 1개월 전에 한달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하나 올고놨거든요그 영상 내용이 이제 아까도 말다시피 게리모드 영상을 이제 오븐가 영상을 어, 올리겠다로 했는데 그걸 한달 뒤에 이렇게 녹화를 찍게 되어서 어, 매우 이제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이제부터라도 예, 잘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만큼, 오늘만큼은 제가 이제 게리모드를 이제 하면서, 어, 좀 방송을 좀 가끔씩 할것 같아요. 네, 그점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지? 제가 원래 처음에 그 시즌 1에서 그거 5분가 탈출할 때 방송, 부, 영상 왔던 사람들은 알겠는데, 아니, 5분가 여기 맵이 이게, 어, 어두워졌잖아요.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알도, 알고 보니까 그저 위에 여기 위에 있죠 위에 있죠 위에 시간이 가는 이제 에드원이 있었 에드원이란가 약간 모드가 있었어요 제가 그게 깔려 있더라고요 깔려 있는지도 몰랐는데 일단은 그거를 어, 지우고 그거를 이제 이제 그거를 지웠어요 지우고 이제 어 이제 시간이라도 이제 어두워지지 않는 음 그런걸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제 네 그렇구나 자 대충 이제 다시 우리 오분가를 실행해가지고 이제 우리 오분가가 어, 어떻게 할지 어디지? 여기는 오븐가? 여기는 백룸인가? 아, 일단 셔츠를 하나 입고 한번 출발해 봅시다. 어! 어! 어! 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단지 오븐가를 이제 따돌리기 위해서, 네. 저는 이 백룸에 들어온 거고요. 확실한 건 저는 따돌리기 위해서. 이 백룸에 들어온 거 아닙니다. 탈출, 탈출하려고. 어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새벽이라서 좀, 좀 무섭네요. 많이 깜짝, 깜짝, 깜짝 깜짝, 깜짝 놀랐네. 하하. <웃음> 아, 괜찮았습니다. 자, 여기 탈출하는 공간이 어디 있냐. 제가 저번에, 오이씨. <웃음> 제가 최근에 그거, 아, 최근에는 아니고, 그, 영상에 보다시피 거기 이제 탈출하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 구멍 많은 곳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여기가 내가 보기엔 탈출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탈출하면 될것 같은데 오쉣어어 어어 응. 어어하하하아무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보여 어. 어. 어. 어. 어. 아왜 아. 아. 이렇게 처음 부터어어어어 접히기 싫은데? 아 이게 새벽이라서 너무 섭네 왜이러지? d o 트레이드브레 시다. 우와, 아이 양. 우와, 우와, 달려. 아유 좀더 느린데? 이거 벽 타는 게 이상해요. 어, 아, 어, 어. 안돼, 오지마. 지금 탈출하는 구간이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이게 어디있냐 지금 어? 여기 아닌가? 어?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그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웃음> 헉! 어머나! 이렇게 빨리 오지? 어? 여기 맞지 않나? 아씨아 여기가 아닌가봐 뭐지? 어부가 어디가? 어부가 너무 빨리 오잖아 어 여기야 그래 여기 잠시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아, 그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길 또 와보네. 여기 새벽이라서 그런지 좀 무섭게 무섭네요. 여기거든요? 저번에 저기로 왔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반대쪽에. <웃음> 뭐야? 아이 이건 이건 이제 낚인 거거든요. 나거 <웃음> 아까 떨어졌는데 <웃음> 일단 일단 낚인 거예요. 여긴 이건 이제 가짜 이제 꽝 꽝이에요. 꽝 꽝은 아니고 꽝 가면 안 되고 진짜 길이 있거든요. 거기로 탈출해야 되는데 거기로 음아 진짜 새벽이니까 뭔가 무서 무섭네요. 새벽에 이제 혼자서. 음. <웃음> 어, 어머나. 어, 심장, 우와 어. 어. 아, <웃음> 아, 벽이 하니까 너무 무섭네 어, 아, 잠시만, 오, 아, 뭔가, 너무 빠르다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씨어 과연 오분가를 따짜 진짜. 진짜. 어이고아아 진짜 지금 이제 여기 앞으로 가면 이제 오른쪽 우리가 느끼는 그게 달라요 이제 아침을 말이에요 사람이 이제 자면 자고 일어나면 이제 이 상쾌하다는 느낌보다는 좀더 자고 싶은 느낌이 들잖아요 막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뭐 누워만 있고 싶고. 근데 점심에는 갑자기 팔팔해져가지고 어, 모든 일을 할수 있을 것만 같아. 그리고 저녁. 저녁에는 말도.. 말도 없지 그냥 어? 컨디션이 뭐 그때는 이제 좋은 사람은 정말 이제 어.. 날라리고 완전히 컨디션이 반대로 안 좋은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쉬는 거고 새벽에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자야 되는 시간이고 으어! 그고 공포스러운 느낌이야! 뭐 그런 거지 지금 제가 지금 그 느낀 심정이 그, 이거거든요? 새벽에? 오분가 새벽에 오분가를 따돌리는 거는 정말 진짜 꿈에, 꿈에도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놀라지, 갑자기? 아, 쟤 원래 이렇게 많이 안 놀랐거든요? 어왜 이렇게 오늘따라..갑자기..하.. 와..너무 소름웠는데? 아..이 n p c 가뭐라고 어.. 기무지하다..진짜.. 어디야..어디야..어디야..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뭔가를 따돌린거 같은데 아여기 아닌가? 아 여기 아닌거 같은데 아 또갔어 여기 어디야? 나왜 자꾸 길을 도냐? 어디..어디...미지...미지의... 미생의 그 뭐지? 미지의 공간에 빠져, 빠져 들어갔나?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도. 진짜 여기다. 진짜 오지마라. 진짜 오지마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웃음> 아, 너무 다 대충 길을 알았거든요, 서. 대충 길을 알았거든요. 자, 여기 무슨 길이냐면, 여기가, 어? 뭐야 화살표 모양 뭐지? 저걸 뭐 부숴봐야되나? 일단 일단 일단 아까 그, 그, 그 가는 길로 갑시다 자 아직 5분거 없어요 저 와요 와요 와요 지금 5분가? 자 일단 아까 제가 방, 바로 들어왔을때는 여기 없었고 길이 그러면 길은 딱 정해져있어요 어디냐 어, 진짜. 어, 아, 어허, 아, 아, 무서워. 어, 나총 뜯다. 지금 닭살 돌아. 어. 2 2 2. 퍽. 퍽. 퍽. 퍽. 어. 음. 달차 공간을 잡고 <웃음> 싶은데 아, 이걸 이러려면 치트를 쓸 수밖에 없 없는데 이러면. 아, 씨. 아니 솔직히 좀 이거 하... 좀 너무하다 진짜 5분간아 어? 지만 어떻게만 들어놨어 어이 야 스포킬은 아니지 마 따봉 들 날씨.. 지 난 얘한테 따봉 날리고 싶지 않아. 아이양. 음. 오슈크. 저저 일부러 저거저 일부러 저거 아니야 저거? 누가 봐도 일부인데. 으어 어머나. 아 진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진짜 세상에.. 어? 세상에 나를 왜 이렇게 엇갈러 하지? 어? 야 방.. 야 나.. 너, 너 방금 나 만났지 않았냐? 자.. 무빙 자 무빙 이렇게 해서 자 무빙 뚱글 둥글 둥글게 뚱글게 둥글게뚱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춥을 춥시다 <웃음> 우리.. 우리 5분가 어? 아잇 그... 이거 길을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이거 구멍 이 구멍이 있다는 것은 여기가 길이에요 여기. 맞아 맞아 그래 여기가 길이야 자 지금 5분가? 자둥국의 어. 치트 둥국의 둥국에 둥국의 둥국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주을춥취 가 너무 빠르다잉 무언가를 늦출수 없.. 늦출수 없.. 아앙 이거 뭐야 효과가 없네 아... 나 정말 너무 하고 싶거든 요여기뭐지 요, 어! 어 그래 여기야 아안 됐다 여러분도 치트 찾을게요 아 아니 매번 넓은데 5분가가 너무 빨리 찾아 너무 빨라가지고 얘가 좀 사기야 네. 자 여기 공간부터 할게요 자 보면 네 여기가 오 동구개 동구개 동구개 동구개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동구 동구개 동구개 동구개 여 지금 지금 지금 아다 여기 또 있지 동구개 동구개 길이 아네아씨여기 왔어 이 근처잖아. 이 근처에 길 있어. 음, 그래, 그래, 그래. 이 근처에 길인데, 어딜까?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닌 것 같은데? 이 뭐지? 이거 똥을 쌌어 때마다 느끼는데 진짜 왜 이렇게 맵이 소원 돕냐 아. 제가 처음에 여기 오고 이맵 이, 이 열고 방을 청 때는 저.. 이렇게 무 무서... 어으! 무섭지 않았.. 무섭지 않았거든요 <웃음> 왜, 왜 이렇게 무섭지 오늘은? 아 새벽이라서 진짜 너무 무섭다.. 똥아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어까다 나도 임마 어? 좀 살건 살아야지 자 여기 들어오면 여기에요 여기 길이 여기거든요 오른쪽 요걸, 여기로 쭉 가면 돼요 길이 나오거든요 지금 5분가 안올때 지금이라도 빨리 가야돼요 여기 여기 어아 이게 무슨일이야 자꾸 저런 게 나와. 야, 꼽혀서 진짜 우리 지질이 안 좋다잉. 야, 한번 걸렸다. 걸렸다. 동국이, 동국이. 동국이, 동국이. 동국이, 동국이. 사기다. 어? 속도가 사기다. 속도가 속도만 아니면 내가 이기는데 속도가 사기네. 어, 뭔가, 뭔가 너 그래. 넌 속도 아니면 전 아무도 못해. 오 뭔가. 어? 내가 너를 도발하는 게 아니야 임마. 솔직히 좀 해봐잖아. 너 속도 저봐봐, 저봐봐, 저저 어? 미친 속도. 어? 야, 여기서 그래도. 덤... 여기, 아니 왜 자꾸 족기서 태어나지? 애매하네 애매해 아 진짜.. 위에서 탈출하고 싶다 새벽 두시란 말이야 자, 5분가가 선택해주는 길이 길일거야 자, 5분가가 올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5분가가 떨어진, 아씨, 여기. 아 여기가 아닌데. 헉, 여기 길 없어요? 뭐야, 여기 아까 그길 아니야? 어? 이쪽 길이면, 여기로 어, 가면 되잖아. 미친. 쉬니... <웃음> 와, 진짜 길, 진짜 어? 야, 길, 이 내가, 내가 보니어까한다 이거. 응? 자꾸 이상한데 길을 알려주거든? 아, 길, 지금 스푼할때 이상, 이상 한 곳에 스푼을 시켜줘. 내 뜻대로 안 해줘. 아이고야! 무스이다 그, 얼굴 가지고. 어디지? 아, 나 진짜 너무 몰라. 아, 나 여기서 진짜 여기, 말 구간이야, 진짜 여기가. 여기 절대 모르겠어 어? 여기 다.. 유... 여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지금 솔직히 지금 유행 다 지나가는 오메가를 따돌리고 있고 나는 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 나는 지금 이러고 있냐고 왜 어? 지금 아직도 이거 하는 사람 있어? 어? 야 생각해봐 오메가야 어? 너도 지금 내가 어? 반갑지? 왜, 존나 반갑지? 나도 너 존나 반가운데? 이러지 마자 지지 발지말자 진짜 이러지말자아이거자발지말자 지지 우자 친했잖아 꽤 친했잖아 지그래 지지 <웃음> 지말자 여기는 안전한 거 같아. 못 봤던 것들 좀 봐볼까. TV 이게 뭐지 근데? 라이트. 야 여기가 불이 켜진 거구나. 난또저 이제. 어. 이거. 죽이려고 들었더니만 5분가 야거 사는데 계 가는 대로 계속 가봅시다. 제가 일단 계속 가볼게요. 일단 기, 여기 길을 지금 다 찾아봐야겠네. 어 그래 그래 여기 여기 자 여기가 이제 어 뭐냐면요 여기로 이제 들어 이제 여기 빠지면 이제 이런 데가 나와요. 이런 데가 나올 때는 이제 어, 이게 이제 탈출 구간인 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영상에도 실제 영상에서도 이런 구간이 있어요. 여기 나 아무것도 없고, 각시스케 생겼다. 여기, 유호, 여기가 탈출하는 구간이래요. 뭔 소리야? 아 근데 아씨 세상에 너무 아, 아픈데 눈이 아니? 또다른 백림에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없으니까 여기는 여기 이 백넘으로 들어볼까 아, 여기 없네. 이게 그 원본 영상에는 이제 여기가 여기서 이제 괴물이 렇게확 나오거든요. 근데 게임에서는 맵을 여기까지 여기까해놨네 어, 실제로잘만 닦다니. 이것도 실제잖아 이거 거의. 아. 아, 너무 재밌었네요. 음.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이 새벽에 갑자기 갑작스럽게 예 5분갈에 아이고 무서워라 5분갈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뭐 어떠셨나요? 무서웠나요?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날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저는 음 편집을 하고 영상 올리고 그리고 풀영상 풀영상으로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자 오늘도 곧밤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